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체르니백 6번 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자 노래네요 아, 일단 양손 교체 연주를 통해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선율은 기본적으로 도레미파솔미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반주는 베이스와 화성이 따로 돼 있어서 좀 오래오래 누르고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베이스를 길게 눌러주는 방법으로 예, 쳐야 되겠습니다 화성은 1도과 5도와 그리고 4도 화음 정도가 나오네요 어, 1도에 전유된 형태도 나오는데 이건 뭐 1도라고 간주를 해도 되니까 예, 그세 가지 화음 정도만 나오는 간단한 화성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이 노래를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옥타브를 내려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간혹 쉬운 데는 좀 빨리 치고 어 약간 어려운 데는 느리게 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다 치는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정한 템포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를 따라 할까봐 네, 걱정해서 드릴 말씀이에요 한번 올라가서 C샵 장조와 C샵 단조로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서 디장조 디단조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장조, 세계 단조만 쳐봤는데요. 어, 5번 곡에 비해서는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중간 부분에 포지션을 5도 화음으로 이동해서 치는 부분, 그래서 다시 1도 화음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되는 이 구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연습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반음 더 올라가서 이 플랫 장조와 이 플랫 단조입니다. 이장조, 이단조. 올라가서 F장초, F단초입니다. f샵 장조, f샵 단조입니다. 한음 도 올라가서 쥐장조, 쥐단조입니다. 반음도 올라가서 A 플랫 장조와 A 플랫 단조. 서 A장조와 A단조입니다. 한음도 올라가서 Bb 장조와 Bb 단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삐장조와삐단조입니다 네 이것으로 체르니베 6번 곡을 양성교체 연주도 해보고 12개의 장조와 단조로 바꾸어서 쳐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보기보다 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음, 음, 잘 헤매는 구간이 있죠 C샵으로 시작하는 구간이라든지 B나 B플랜 그리고 뭐 F샵 이런 음들에서좀 많이 헤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같이 한번 믿고 이런 식으로 열두개장조와 단조로 바꿔서 치는 것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표가 많은 악보도 겁내지 않고 잘칠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구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슨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